원, 투, 콜렉! 안녕하세요, 엔하이입니다 네, 2011년의 두 번째 월말 결산입니다. 벌써 와, 3월이 나니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맞아요, 맞아. 진짜 이제 나하이픈으로 3월 이렇게 봄을 처음으로 맞이하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이제 팬미팅도 끝내고 이제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앨범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벌써 네. 월말교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진분들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한데 뭐 1월 목표는 잘 지키고 계신지뭐 아. 3월은 또 어떻게 계약하고 아. 계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음. 네 2021년에도 엔진분들도 저희와 함께 월말 목표를 정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하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웃음> 역시 오. 엔진과 n f 는 이름답게 멈추지 않네요. n f 픈과 엔진이 함께하는 그런 멋진 컨텐츠 월말 결산. 네 그러면은 2월 월말 결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Let'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네 제이크 씨. 네 2월은 NI 폰과 엔진에게 아, 정말 그치. 중요한 달이었다고 하는데 <웃음> 아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 당연하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엔진분들을 위해서. 팬미팅했잖아요. 아, 그죠. 한일 동안 아. 이제 엔커네트를 통해서만 엔진분들과 만나봤는데 이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월말 결산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월말이니까 아쉬웠던 점이나 뭐. 좋았던 점이나 음. 약간 간단하게 소관, 소감을 말해보는 아, 게 어떨까. 아,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부터 해볼게요. 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운이 되게 좋게 맞아요. 운이 좋죠. 행복하게 즐겁게 이제 팬미팅을 했던 게 저는 네. 가장 기억에 나, 남네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엔진 여러분들이 정말 금박 소리를 보내서 정말 눈부. 네, 기운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의 그 열기. 열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열기가 아, 진짜.. 첫 번째였으니까 네. 또.. 대박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변경.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날에 그 편지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 네, 편지 네. 읽을 때 엔진 분들이 다 우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보였잖아요 아, 그때 약간 뭔가 뭉클하기도 뭔가 하고 네, 맞아요. 또 선우 형이 그때 많이 맞아. 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 저는 진짜 그때 안 울고 싶었는데 좀 저도 막 편지를 읽고 뭐 앞에 이제 엔진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감정이 너무 붙어올랐던 것 같아요. 음. 폭풍. 네. 음. 그리고 무대 내려가서도 계속 울었다는 얘 맞아요. 무대 내려가서 계속 울었습니다. 화장실 네, 네. 가서 울었어요. <웃음> <웃음> 나중에 나만 울었다는 이야기 <웃음> 그런, <웃음> <얘기도 웃음> <많아. 웃음> 그런 얘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그거 <그것> 때문에 <웃음> <뭐만> <웃음> 울었어 하면서. <웃음> 네 그러면 제이 씨는 어때요? 왜 이렇게 진행을 잘해야 네. <웃음> <근데 그러면 웃음> 귀여워. 혹시 그 그런 거. 뭐지? 이제 팬미팅에서 뭐지?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다들 좀뭐 조금 조금씩 이제 컨디션이 좀 운이 안좋던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도 그래 가지고 몇 번에 이제 아, 엔진 분들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아, 여기 좀 실수했다라는 조금 조금의 그런 미스테이크 실수들이 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텍. 미스텍. 미스텍. 어떤 미스테이크 했네. 아, 그거는 <웃음> 이제 티본이었나요티본오 마이 갓. 그거 좀실수하는거 엔진 분들 다 아세요. <웃음> 다내 눈으로 다 보세요. 대륙 횡단하시죠 <웃음> 근데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저희가 한참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녹음을 할 때나 이제 뭐 연습할 때나 이럴 때마다 그팬 미팅에서 느꼈던 그런 열기, 음. 그런 응원과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이게 하다, 하려고 하다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번 앵커넥트가 엔진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완전 처음이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둘다 약간 엔진분들도 그렇고 저희 N.F.P.도 그렇고 잊지 못할 그런 어.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이런 좋은 에너지를 또 아. 다음 팬미팅에서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nforgettable. 음. 응. 음. 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어예. 영혼 가철. 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이제 온 이유가 있죠. 아, 노래 어,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트위터에도 그렇습니다. 올렸죠. 제일 보이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J 네 J 네. 네. 형이 10월 10월 6, 월말 결산 때 그걸, 11월? 어, 네 11월 어, 목표를 음. 그 디테일하네요. 네 그렇죠. 그때 목표가 이제 탈서했다고 들었는데. 오. 네, 이제 탈서. 트위터 팔로워 200만을 저희 네. 드디어. 와 대단하다. 세 달이라는 세월을 건너 드디어. 얘도 놀랐네요. 엄청 <웃음> 레이백으로, <웃음> 아주 시원한 아 레이백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또 유튜브 100만 골드 버튼에 이어서 이제 트위터 음 200만까지 골드하다. 이게 다 엔진 분들의 사랑 덕분이죠. 또. 아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골드 버튼을 받게 되는 날이 오지. 인스타그램도 300만. 맞습니다. 맞아요. 인스타도 300만을 달성했습니다. 아 대박. 엔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아. 트위터랑 이제 다양한 <웃음> 이제 뭐지 그 계정들 SNS 계정들이나 개정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팔수 점점 들어가고 있으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아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가 엔지니어분들이 재밌게 많은 것들을 올리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 300만 그럼 언제 갈까요? 아, 300만이요.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저는 일단 제 모터는 이제 모터요. 모터. 아 모터. 모터가 말해요. 모터 모터가 이제 목표를 크게 잡는 거지만. 어 지난번에 크게 잡았다가 이제 세달이라는 레이백을 시원하게 한번 걸려서 레이어 이번에는 한 시원하네요 사 삼월 4월쯤에 3월. 되지 않을까라는 천간... 생각을 해봅시다 음... 아, 사실 어, 저번에도 네, 말했지만 일단 중요한 네, 네, 조금 망설이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네. 지금도 너무 엔진분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언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보답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일단 우리 형도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고 일단 다양한 일상들을 또 공유하고 이제 엔진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엔진분들을 찾아가고 이제 같이 소통을 많이 하면은 어 자연스럽게 팔로우 수는 그전. 늘지 않을까. 아. 네 그럼 저희도 또 즐기면서 이제 엔진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N.F.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웃음> 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또 이렇게 있으니까 합이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 옆에 신영이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네요. 야. 아. 제가 또 PT 해가지고 어깨가 또 넓어졌습니다. 아, 네. <웃음> 네 그래서 신영이 요즘 뭘하고 지내시나요? 아, 저는 당연히 엔지먼들께 어, 보여드릴 새로운 앨범 준비를 아다아 멤버들과 같이 하고 있죠. 앨범 준비. 네, 그렇죠. 저희 모두 다음 앨범을 맞습니다.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스포 방지 위원회 준비하세요. 근데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가 어, 2월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걸맞게 굉장히 또 많은 콘텐츠를또촬영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 여러분들 준비. 좋아하시는. 어 손, 손 네, 어차피 안. 다 편집됩니다. 어, 됐어요. 일단은 주제를 돌리자면 은 2월달에 저희가 약간 떡국도 만들고 아, 그리고 맞다, 이제 제이랑 희승 형이랑 니키가 그 붕어빵도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2월에는 뭔가 요리를 좀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자 저희가 좀 나름대로 쿡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음식이란 게좀 요리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먹는 건또좀 빨리 먹어가지고 아, 음, 되게 자,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달려들고 막 그래가지고 아, <웃음> <웃음> 동물의 왕국입니다. <웃음> 그뭐 그러면 저희가 막 음식 같은 걸로 어 이번 달에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음, 네. 선우 씨 다음에 또 쿠팡 콘텐츠 이런 게 있으면 뭘또 어,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 저는 <웃음> 개인적으로 빵. 요즘 디저트에 많이 빠져가지고 음 이제 디저트 마카롱이나 호떡이나 마카롱 진짜 만들기 힘들 아 어렵다, 지 않나?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어 탕후루? 어,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 아무래도 숙소가 아주 난장판이 될것 같아요 <웃음> 요즘이 아니라 원래 아닌가요? <웃음>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웃음> 그 탕후루가 진짜 맛있던데 근데 진짜 그거 어려... 생각보다 각보다많 네, 이게 탕후루가, 탕후루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만들기가 좀 어렵긴 한데 굉장히 근데 좀 간편한 재료여가지고 음음 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 그게 진짜 있고, 힘들대요 만두기가. 아, 저재상고 되게, 고, 되게 고. 맛있대, 그탕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그 떡국이 있, 있잖아요. 떡국이랑 저거 미스터에서도 있는데 약간 만두국. 아, 만두국. 음, 만두, 만두 좋아하니까. 네, 네 만두 먹좋싶어요그 만두 싶어요. 만두국도, 만두국도 저희가 만두 좋아하잖아요. 네. 만두. 만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두 우리가 만두는 건가? 만두가 진짜... 너무 어렵지 않아? 만두! 쉬워. 만두피 이렇게 사가지고 만두 만두는... 만만들어만두 만두는... 만두는... 만두는... 만두 만두는... 만두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 이제 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아 만두... 만두... 니두 만두... 만두... 만두... 니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 숙소 두 만두... 만두... 만두... 맞네 맞긴 해. 우리 어. no, 고기, no, 고기 no, 하나 구워도 no, no, no, no, 밀가루 또뭐 한다고. 밀가루가 뭐, 그냥 저기 여기저기 no, 다치어다니고 무슨 공기 <웃음> 중에 이제 무슨 수소 하얘지겠네. 그 하얘지고 완전 저번 저번에 아니, 저, 맨날 고기 만들었어요. <웃음> 요리 요리하는 날만 되면 공기청정기가 아주 힘들어. 아까이막 파닥파닥. 비행기 터보 소리도 나고 소리인 줄 알았어. 비행기 이륙할 때 소리만 다컸어 근데 어쨌든. 좀 간단하면서도 좀 맛있고 좀 실용적인 게 뭐가 있냐 생각해 보면은 파스타 같은 거 아, 아, 파스타 아, 파스타 맛있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게까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어 아 진짜 쉬운 게몇번 옮겨가지고 소스 그러니까 막 소스 소스 많이 소스 많이 다양한 쉬운 것도 그래.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쉬운 거를 음. 하면 나는 재밌지 않을까 음. 또, 음. 아, 또 아, 제이 형 거. 이런 거 파스타 많이 해봤죠 형 파스타는 알리올리오는 오 많이 해봤지 그게 제일 알리오. 쉬운 거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라면으로도 파스타 나오는데 그 맞아 인스턴트 그걸로 그거 먹자. <웃음> 근데 저는 약간 라면 진짜 막 다양한 재료 넣어서 해 먹고 싶어요. 저도 라면. 약간 그 저희 만두 만들 때, 아니 만두 아니 떡국 만들 때도 그 그거 했었잖아요. 그막 게임해가지고 서로 재료 가져가고 음. 그런 것처럼 그냥 라면만 만들면 재미 없으니까 막 라면에다가 막, 막 랍스타 넣고 막 그런 거. 아, 좋은 재료 막 랍스터. 넣어가지고. <웃음> 따로 해먹는 게 나을 요재료비은 아, 스로 너무. 어, 네. 아, 그 제로빈은. 아, 제로빈은. 어, 셰프. 그 아, 제로 제로빈은. 제로빈은. 제로빈은. 제로빈은. 제로빈은. 제로빈은. 제로빈은. 제로 그너티브에서 아주 유명한 아, 영상 너무 존경스러운 이제 청주의 음식이죠 네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다빵 이렇게 해서 구워 맛있다 나중에 멤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면 야, 재밌을 것같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슈가 때만들어 그거 만드는데 3시간 정도 걸려 네. 네. 그거를 아까, 나중에 콘텐츠로 찍어보는 그런, 그런 공약을 때. 멤버들과 n f 이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와 저희 형은 감정적인 감정적인 감정적인 감 혼자 해주세요 아 이승 씨 그리고 또 요즘 저희가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요네 그쵸 아, 저희가 사실 다음 앨범을 다 말씀드릴 수없죠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엔진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저희,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그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뷔하고 처음 겪어보는 그거. 컴백기, 컴백기 아 정말. 벌써부터 엔지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100. 어 저는 음방이 너무 들고 싶어요. 아, 아, 음방, 아 음방 진짜 네, 재밌게어요 그 대기실 그 풍경이 너무 그리워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다양한 위상을 있고. 음.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컴백할 때쯤이면 또 상황이 좋아져서 엔지분들 들어오실 음.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대를 해보자. 오늘 벌써 3월이니까 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선우 씨가. 아, 새로운 맞아. 걸 시작하시죠?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선우의 아아 궁금증 연구소가 이제 와 했습니다. 공연, 선우 형어 요즘 궁금한데? 또 이제 선우 형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만나볼 수 있는 걸까? <웃음> 네 제가 이미 <웃음> 첫 방송을 했는데 제가 좀 혼자 하는 거라 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웃음> 아, 그래도 엔지니어 여러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정말 다행인 것 아, 같습니다. 네. 또 제이크 네. 씨가 또 전화의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 맞죠. 예. 네. 뭐죠? 저희가 되게 네. 다들 일본어 지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제... 일본어요. N.F.L. 음... Yeah. Yeah. 아 조금 모습까지. <웃음> <무수까지>. 네. 모습까지. 영용고와 조금 모습까지 되겠습니다. 아또 이제 N.F.L. 글로벌 그룹답게 아 네.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요 엔진놈 이나상, 하이 아이스 데루. 앨범 준비, 콘텐츠 촬영, 외국어 배우기, 운동. 이렇게 와. 많은 응. 것들을 제 공백기 동안 준비하고 하면서 하루하루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날차게 보내고 있맞아 지금 시간이 날짜에...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너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가... 저희가 브이라이브나 그 SNS를 통해서 엔지 분들을 만나고 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만 뭔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음. 너무 음. 행복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이제 매월 목표를 세우잖아요저 월말 결산하면서 그러면서 네. 또 목표 실천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약간 음. 다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음, 네. 3월도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드디어 월말 결산의 아, 핵심 그쵸? 아 기법입니다. 2월 다... 이거를 아, 위해서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네. 3월이고. 네, 멤버분들 2월 목표는 다. 잘 지기셨나요? 아, 같죠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했죠. 네. 저와는 다 같은 경우요저 같은 경우는 비트를 좀 열심히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분이좀 있더라고요. 목표가 음, 그냥 음. 왜냐면은 약간, 음, 약간 네. 좀 약간 몇번안 했고. 음. 음. 그래 가지고 저그좀 그 아, 부족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꾸준히 앞으로 꾸준한 게 중요하네. 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좋아.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근데 너 네. 어, 넓어졌어요? 네. 니키 요즘 그러고 다잖아 이거. 네. 그럼. 아 어, 맞아요. 혹시 맞아. 어, 맞아. 어, 어, 집에 샌드백이 어, 있어가지고 그거 기억을 들어온 기회가 있습니 근데 그러니까 먹는 운동. 것도 잘 먹어야 돼. 맞아요. 맞죠? 니키가 네. 먹는 걸잘안 뭐, 안 먹어. 먹어서. 그 운동하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오 저도 먹어요. 먹어요. 그짐에있어 진짜. 훈제. 아 훈제. 훈제 닭가슴살을 좋아해. 네. 근데 사실 뭐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 니키는 성장이니까 그냥 모든. 지 먹어야지. 그냥 먹어. 다 먹어. 그러면 향들의 살을. 형들 사랑. 사랑을 모란다. 사랑을 모란다. 응. 아, 사랑을 모란 응. 아, 사랑 많이 줄게. 아, 사랑을 많이 줄게. 랑을 줄고. 뭐. 저도 <웃음> 성공인 <웃음> 것 같습니다. 이제 우와. 제 목표가 그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기였는데 음.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아팠거든요. 음. 근데 네. 하면서 좀 유연해졌고요. 이제 오. 마음도 이번 달에 오. 멤버들이 많이 말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좀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 이제 앵커넥트 무사히 맞추기 아 앵커넥 그런 목표도 있었고요 한달 내내 좀 콘텐츠 재밌게 뭐잘 찍기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앵커넥트는 이제 또 이제 수많은 엔지니어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제 딱 깔끔, 깔끔하게 이제 딱 마무리가 될수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만 되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 아, 박수가 굉장히 많이 네네 네. 그리고 콘텐츠였죠? 그 뭐냐, 저기 막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했잖아요. 막 떡도 만들고, 네. 붕어빵도 만들고, 아, 막 뭐도 만들고, 막 그냥 뭐 다양한 거 만들었잖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뭔가 잘 끝난 거 같아서 성공인 거 같습니다. 음. 네. 앞으로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촬영하고 막 촬영 중이고 뭐 다양한 거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주세요. 자, 그 붕어빵도 진짜 네. 맛있었대. 붕어빵은 붕어빵에다가 초콜릿 그거 잼을 넣으니까 <웃음> 더 좋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래서 방금... 저도 그거를만 마... 너무 먹어가지고 살쪘어요 <웃음> 저도 2월달 목표가 그좀더 성숙해지기였는데 아어 어떤 어떤 거야? 너무 되게 성숙해졌어요. 어, 어, 막내인 니키 어떻게 나갈 수 있나? 근데 어... 성원이 형이 그 평소에 많이 노선 노선도 그렇고 형들의 챙겨주지만 이번 달에는 좀더 뭔가 좀더 음... 못 가도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아 그럼 음, 그렇군요.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네. 또 다음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그쵸. 또 비주얼 관리도 되게 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 네, 지금은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 아쉽네요. 네. 이거 딱 이렇게 하고 싶네요. 저는 <웃음> 저번에 좀 아, 아, 하려고 건강 했었는데, 관리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좀 중간에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거를 좀못 지킬 뻔하다가 요즘도 다시 괜찮아져서 그쵸. 네 요즘 다시 극복을 해내셨네요. 희생이 네, 형은 부라고 있어요 저요? 네. 아, 저는 그 즐겁게 한달 보내기였는데. 아, 음,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즐거웠어요. 사실, 네. 저는, 어, 저는, 저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그 이렇게 올라가. 아, up and down. Up and down. 네. 근데 down. 그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약간 뭔가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음, 내려가면서 되게 제, 즐겁잖아요. 음, 네. 그 그런 느낌이었어요. 엔코네트도 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아 그냥 아 롤러코스때 기다리는 시간 이 있는 것처럼 탈땐 음, 재밌는 느낌. 네. 그런.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 진짜 손꼽아서 기억나는 날이 엔코네트인데 음, 그날 진짜 관그 관객분들 앞에서 했던 그 기억이 너무 뭔가 저한테 뭔가 쾌락이었어요. 아 너무 맞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그때 팬미팅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진짜 평생. 그죠제 이번 달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를 도와주는 거였는데. 아, 음. 아 맞다. <웃음> 맞다 맞다. 제가 네.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받았어. 아 네. 진짜? 네.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제이크 씨의 그 뭐지 목표, 목표도 목표? 성공한 거 아닐까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런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근데 갈수록 뭔가 다들 목표가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나요? 원래 음. 초 초반 첫 월말에서 할 때는 막 실패한 적도 되게 많았는데 음. 갈수록 되게 잘 지켜지네요. 목표를 갈수록 갈수록 예 목표를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죠. 하죠. <웃음> 하는 게 아니까. 처음에는 좀막 던지다가 이제 <웃음> 할수 있는. 배워가는 거죠. 목표는 크게 잡으면 좋지만 할수 있으면 더 좋다. 맞지. 이게 한달 목표기 때문에. 목표 를 크게 잡으면 그 깨져도 그 파편도 크다. 오... 음, 오 저번에 결산 때 제가 했던 말이야. 어쨌든, <웃음> <웃음> 어쨌든 이제 딱 들어보니까 2월 월말 결산도 목표를 잘 지켜, 지킨 것 같아서 3월에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아, 네. 저는 그냥 3월도 별로 비슷한데 어, 3월은 더멋있어지 음, 어, 와, 무가 여기서 더? 자운 시간이 여기서 더면 다 하죠. 지금도 굉장히 멋진데. <웃음>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요? 더 멋있어지기. 더멋있어지 예정이시군요. <웃음>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아니, 성숙해지고 뭐 어, 잠깐 멀리서 봐도 딱저 사람 뭔가 멋있는 아우라가 나온다. 아 아우라 그런 거 뭔지 알죠. 아우라.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보, 봐야 도더 멋있는데 그렇게 그런...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멋있고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다. 저는 네. 2월에 입어서 저는 더 오케이. Okay. 오케이. 아, 약간 okay. 체력 같은 것도 체력도 그렇고 음. 뭐 어쨌든 그러면은 나도 약간 그걸 체력을 원하니까 같이 매일 밤마다 하자. 오, 운동. 성훈 u 도 맨날 w y o 하잖아요. 스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거 know, y o 요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그 o w you know, you know, 고 o u k 요 그 약간 키키 크는데도 기지개가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기지개. 아침에는 약간 잠 깨는 용도로 기지개 한번. 나도 그리고 아, 이제 약간 자기 전에도 이제 딱 어, 찌뿌둥한 몸을 좀 풀어주는. 그렇게 해서 자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겠습니다. 어, 네. 그 좋네요. 저는 이제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기로. 어, 해드리겠습니다. 과일. 과일. 과일. 네, 과일. 어? 그냥 단순히. 두 잠깐만 그냥 비타 비타민보다 그냥 과일 먹고 싶고요 좀 <웃음> <저도> 먹고 싶어요. <웃음> 그러면 <그런> 해서 <웃음> 저희들도 함께 먹읍시다. 과일. 딸기가 그렇게 피로해보이 좋대요. 오, 딸기 딸기 먹었는데. 저는 자기 관리를 이제 생활 아. 목표로 중요하는데 자기 관 자기 관. 네 요즘 자괄. 이제 앨범도 준비하고 뭐 새로 관리해야 될게 조금 뭔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달에는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음. 혹시 특별히 어떤 음. 식으로? 음. 어, 네. 예를 들자면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 뭐 음. 일단 많이 하는 거. Positive.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음식 Positive. 먹는 거랑 이제 운동도 조금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이 거. 좋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마지막으로 제 목표는요. 생산성적인 약간 비슷한데 그냥 자기 관리하면서 약간 더제 어, 자신 어, uh, better version of myself. 아, better version. Uh, yeah. Past past version. Version. Better, version. better version. yes. yes. yes. I know. 예? 디벨롭 예, 디벨롭하고 o p develop? develop? d e v e l 이 p develop? develop? develop? d e v e l o 이 develop? develop? develop? develop? develop?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어, 어떤 그 앨범 활동을 하고 그거를 이제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제 그런 <웃음>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가수니까. 그, 그죠. 여기 위해서 이제 그새 알겠지. 앨범을 계속 만들고 음. 그, 그게 저의, 저희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엔진 분들께 더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아. 준비하는 거가 음. 이번 달 계획인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단합은. 뭐. 예. 이게 그 본질. This is. h This is. t h i t s t h i t h s t i s h i This is. This is. This is. t 기 i 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 h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 This is. 지지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목표를 잘 지킬 수 있게 화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네, 지금까지 해드였습니다 네, 네, <웃음> 3월, 3월에 3월에 3월에 또 봐요.